2주차입니다. 자, 2주차에 음. 여러분 교재를 교재를 열어 보시면은 자. 파트 1. 급식 외식 산업의 이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급식 외식 산업이 뭐냐? 다시 말해서 산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자, 산업은 영어로는 이렇게, INDUSTR, industry, 그럽니다. industry. 자,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산업 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자, 각 생산 단위가 이제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인풋으로 투입을 합니다. 자, 투입을 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아웃풋으로 냅니다. 그래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우리가 산업 활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지금 얘기했는 이 산업 활동 하고 자, 산업 산업 활동과 아주 조금 비슷한 에, 뭐 대동소이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자, 그 용어가 우리가 경제, 경제활동이라는 용어를 두개 비교를 해봅시다. 자, 산업, 산업활동. 경제, 경제활동. 경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렇죠? 뭐, 경제 처음 들어본 사람 없을 거야. 자, 산업과 경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은, 오늘, 수업은 맞춰도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산업 그 다음 산업이 뭐고 경제가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그 바탕에 이제 경영 경영 뭐 이론들이 쭉 나옵니다. 자, 경영 이론이 나오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자, 급식 산업, 혹은 외식 산업이다. 산업이 붙었죠. 그죠? 산업이란 용어가 붙었어요. 자, 급식 산업이 자 산업을 어떻게 분류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 교재. 자 일장에 이 산업의 분류 그러면서 나옵니다. 산업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나라별로 산업 분류하는 분류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동소이하게 나라별로 대동소이하게 산업을 분류한 경우가 대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UN에서 산업 분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외식 산업, 그 다음, 우리 외식 산업, 급식 산업 이외에 다른 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산업이 무엇이고 경제가 무엇이냐? 산업과 경제를 본인 스스로 아, 이게 경제라고, 이게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내용을.